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왕 출신이고 경기도 의회 네, 교단체 대표, 도 의장 대표 위원인 박근철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좀 따져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공공성이 있는 도립에 대한 도민들을 위한 병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대학도 아이들이 배우있면 터전을 만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들어왔으면 부분도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 공무원이 많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수 조치도 없어서 이런 부분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묶여있다 보니까 서울에 끌려가는 형태가 돼서 독립적으로 경기도민들을 위한 공용방송도 필요하겠다 gtx 강력 급행철도 죠이 부분에 대한 또 우리 의왕시가 가져가 있는 우리 신호선 네. 의왕역에 대한 어,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좀 제가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버스도 저희가 이제 계산을 어, 좀 해야되면 서울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태가 돼서 이제 어,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경기도형 맞춤형 정책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 안화라는 어, 민자도로가 세개가 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일산대교가 있고요. 서수원 의왕 고속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재산 음, 경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한 번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고 이래서도 그 역할을 다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어,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과도한 음,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집행 기관과 규태이프팀 구성해서 인자도로에 대한 요금 체제가 불안성이지 옳은 것인지 한 번쯤 판단해 보고. 그것을 잘못된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서 지방의원들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경기 집행기관, 그러니까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작년 10월 달에 경기도의 141명 의원 전체에 위원들의 사인을 받고 지방의협법 재정촉구 거리는 직접 대표가 발의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의 더불어민주당 결단체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의 대표원들을 모아서 지방의회법과 지방의 권한 관련한 힘을 모으는 데 했고요. 거기에 전국 광역위원 협의회 제가 또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뭐 그런 역할들을 선도적으로 경기도 가좀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6%에서 5%에서 적게는 많게는 11%, 13%까지 올라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매년 정해진 금액 안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식품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식품비가 줄어들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보죠. 그런데 이거를 바꾸자 바꾸자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구조가 경기도 교육청도 어렵지만 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을 교육청이나 도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장 대표실에서 대표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그 중재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실무팀을 만들어서 실물팀을 통해서 내부 조율을 좀 하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가면 3 1개시군에 전체가 모이는 시장구수들이나 도나 교육청, 교육감까지 합하는 그런 논의구조까지는 넘어가려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규책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 132명의 의원 모두가 원팀이 돼서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들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경기도의 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과 또 민생들이 에, 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도민들이 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큰 경기도를 만들도록 앞장 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